인식표를 여기 여기 그다음 뭐 발목에도 차고 다녀요 왜냐면 몸한 군데가 이제 떨어져 나가도 자기 인식표못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그 소대장이셨던 분들도 형제가 많이 군대 입대했는데 죽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공군이나 아니면 카투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주세요 공군 카투사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살의 카투사 초이스터입니다 언제나 카투사 혹은 공군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투사 초이스터 라고 합니다 저는 카투사 교육대를 전체 200명 중에 4등으로 수료를 했고요 영어 사격 체력 점수 다 합쳐서요 그렇게 높은 성적으로 보병을 지원해서 카투사 보병으로 훈련을, 훈련장에는 을훈련약 1년 정도 전방에 있는 스토리 레인지 그리고 포천의 로드리게즈 레인지 그리고 백마 훈련장까지 여러 군데를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전투병 보병 초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훈련은 M4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 240 기관총 수류탄 유탄 발사기, 샷건, 전부 다 퀄러파이 봐았어요 그리고 스파라이드라고 해서 체력 인증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여단 카투사 보드대회에서 보드 우승해서 사단 대표로 나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니어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한번 댓글을 한번 답변을 해보자. 지금 절대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주 특히 요새는 손쟁이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한번 먼저 카투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카투사 영상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영상은 유튜브 최초 18시즌 분대장이 말한다 미군이랑 놀사람 모여라 전투병 분대장 초이스터 카투사 영어 점수 전투병 화이팅! 자, 이 영상에 한번 댓글을 한번 받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많은 이제 좋아요를 받고 있는 댓글이 오늘 떨어졌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역시 안타깝습니다 좋아요를 왜 많이 누르셨는지 알것 같네요 카투사가 이게 1년에 한번딱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저희 한번 이제 마포고 놀러 오세요 제가 한번 술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투, 굳이 카투사가 아니어도 이제 어학병, 이제 육해공, 해병대까지 다어학병 있는 걸로 알아요 어학병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보직들,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제 좌절 절대 하지 마시고 꼭 좋은 이제 18개월의 경험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하이라이트 된 댓글은요 아 9개월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카투사 뽑히고 훈련소 갔다 와서 이제 후, 영어 시험도 친다는데 어렵나요? 아, 카투사 교육대 안에서 영어 시험 봅니다 이제 제가 16-11번 군 이제 기수로 어, 전역한 지가 이제 한 2-3년차 예비군 저도 벌써 3년 차네요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 을못 받았고 카투사 교육대 안에서도 이제 영어 시험을 칩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토익, 토플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그 미국 안에서도 우리 한국어도 그 이제 한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시험을 쳐요 되게 생활영어 같은 거고 근데 어저 그거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4등으로 수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토익토플이랑 크게 점수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잘 보면 어 좋은 보직으로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카투사 안에서도 영어 잘 하시는 분 있고 못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카투사, 저희 동기 중에 이제 서른 살 형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다른 카투사분이 이제 그분 혼나는데 그분 미군 조교한테 혼나는데 같이 가가지고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저래서 너가 지금 스모킹 당하고 있다. 스모킹은 이제 이제 얼차려받는다 뜻이에요 스모킹. 그렇게 영어 잘하는 카투사 분들은 가끔 이제 보지, 영어 정가, 영어가 정말 필요한 보직에 이제 배치를 가끔 받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특기병이라고 해가지고 어학 특기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대 안에서도 특기자 분이 제 바로 맞선이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룸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특기자라고 해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미군들한테 이쁜 많이 받는다. 왜냐면 영어를 잘하니까. 저희 선임 분들도 영어를 되게 잘하셨어요. 선임 맞선임분 미국에 2년 정도 계셔가지고. 아 그리고 이 댓글 제가 좋아하는 댓글이죠 11 브라보 출신 카투사 전염병입니다 전투병 존경합니다 전투병 화이팅 11 전투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탱커 있고 스카우트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도 있어요 모터가 박격포병 저 같은 경우 이제 11 브라보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전투병이라고 통칭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군에서는 사실 이게 제 보직이어서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하지만 11브라보를 제일 좋아합니다. 11브라보.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중에 그렇게 있어요. POG, 포그라고 해서 미군들 사이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인데 personal other than grunt라고 해서 그런트가 이제 보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병 아닌 잡들 보병 아닌 잡들 약간 이런 뜻이 저희 1 1븐 브라보들끼리는 되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카투사가 가끔 이제 미군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중대 저는 브라본 중대였고 한 알파 중대 친구가 미군이랑 같이 이제 시비가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버스에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미군들이 11번 브라보 카투사들은 보통 다 빡세죠. 이제 운동 잘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열정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 버스에서 저희가 11번 브라보인 거 몰랐죠. 한 미군이 어, 저희 카투사 한 명이 또 타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알파 중대 카투사 친구가 빡쳐서 나 11번 브라보인데. 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빡세게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미군들이 이렇게 빡세게 면전에서 얘기하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미군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한번 사과했던 미군들한테 사과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렇게 11 브라보가 좀 자부심이 많이 공유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EIB 아니면 뭐 CIB 그 미군들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배지가 있어요 CIB 영화 보면은 많이 있거든요 CIB 이제 컴뱃 인펜트리맨 배지, 그다음 EIB도 엘리트 인펜트리맨 배지인가? 아, 익스퍼트 인펜트리맨 배지예요. 그렇게 전부 다 인펜트리 안에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 인펜트리. 그래서 11 브라보들끼리는 좀 통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압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군 장교분들 이제 대부분의 합참의장, 뭐 국방부 장관, 뭐 미군 뭐 육군 총장, 뭐 전부 다 뒤져봐도 다11 브라보예요. 왜냐면11 브라보가 일단 제일 죽을 위험이 높아요. 저희 중대장이셨던 분들, 그다음에 소대장이셨던 분들도 형제가 많이 군대 입대했는데 죽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 이라크에서. 그래서 저희 중대장 한 분도, 어, 이, 일단, 뭐지? 여러 개를 차고 다녀요. 이, 도그태그. 인식표를 여기, 여기, 그 다음 뭐 발목에도 차고 다녀요. 왜냐면 몸한 군데가 이제 떨어져 나가도 자기 인식표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무섭죠? 미군 이제 제 중계장 한 분은 자기가 아닌 도그테그를 항상 여기 차고 다녔어요 그 이유는 그 자기의 돌아가신 형 도그테그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 브라보가 왜 존중받냐고요? 11 브라보는 이제 나중에 룸 클리어링이나 아니면 클로스 컴백 같은 걸할때 제일 많이 죽는 보직이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아무리 미사일 같은 걸 쏴도 결국에 그 진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 리스펙을 받고 그래서 국방부장관 합참부장까지 올라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초이스터 한번 여러가지 댓글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 뭐 오늘 떨어졌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카투사 뽑에서 영어 시험 친다는데 어렵나요? 아니면 다음에 1 1번브라보 출신 카투사 전역병입니다 전투병 존경합니다 아 한번 이제 좋은 댓글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영상이 많이 재밌고 도움이 됐다면요 지금 절대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요 야,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전부 다 저한테 다, 댓글 다 주세요 제가 비록 지금 일하고 있지만 댓글은 언제든지 달수 있다 왜냐 구독자 10만명, 100만명 가야죠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